이번엔 상대팀 좀 재밌겠는데? 근데 정글이 없네? 아, 설마 2원들 2미드 이런 거 하지 말자 진짜 일단 나는 좀 W로 어, CS 좀 치면서 일단 제 견제가 심할 거기 때문에 Q. 아, 타 W. 아, 흠타. 오케이, 세개다 먹었어. 일단, 많은 피를, 어, 쏘기고. 야, 나 CS 좀 먹자. <웃음> 제발. 오, 벌써? 뭐하는거야? 일단 피즈는 3레포터기 때문에 살해야 돼아오 피하고 레벨링이라고 잘하자 저기 미쳐 날 뜨고 있습니다. 레벨링 좀 하고. 여기 노린다. 아프다야아 어. 오 살았다. <웃음> 살고 나이스. nope o nope. 오케이 야 살려줘 어어 아 살려줘 어어 아파 벚꽃님 안녕하세요 아 집에 가고 싶은데 나점치도도 먹어야 되고 어우 좀 살려주라 제발 어우 살려주라 나이스 시참하나요 네, 시참가능해요 아좀 살려주라 야 너도 지금 전멸 없고 점화 없잖아 좀 살려주라 갔다오면 너이 죽는다 근데 와. 아렙떼고 들어갔어 했는데 아 저거를 벤시로 먼저 가야겠다 되겠다. 트타 나갔네. 개이득인데? <웃음> 트타 나갔고. 그러면은 미드 내가 좀 어떻게든 커가지고. 됐다 나 이제 6년 됐으니까 신드라 이제부터는 장... 신들아, 딱 기다려. 야, 너 잡는다. 아! 툴아. 인연 제거야. 이, 왜 이렇게 씹혀? 이, 이, 왜안 돼? 아, 진짜 겁나게 쎄네 신드라 피즈, 어, 카운터냐? 와, 지금 너무 센데? 와. 아니야. 너가 내 카운터야. 아닌데, 너, 너 지금 Q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? 업지치고 마법. 고탑을 아, 파괴했습 이게 돈어으니까 아니네. 내가 못한 거였네. 버스. 지압 아, 왜... 자, 근데 정력 먹을 것 같은데... 아닌가? 딜 안박혀 와 진짜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다 와 신데라 너무 쎄 신데라 티어 어디야? 쟤내 생각에 플레 골드? 아니 큐 저거 못피하겠는데? 뭐 다이아잖아 그럴만하네 아... 내가 못하는 이유가 있어 그니까 러 일단 잡아보자 저거 언젠가는 내가 잡는다 저거 다이아라고 쫄 필요 없어 나는 갑벅이 때문에 나 갑벅 기다� 간줌 간줌 간줌 간줌 나이스 나갔어 나이스야 신드라 빼, 저거 군났스때 신드라 쓰지 않아? 육지다 오케이, 잘 뺐어? 저거 상대 못해. 다음에 가렌 좀잡고 지금 이거 품 돌았고 스이 어딜 다이아 컷 일단 이정도로 나좀 크고 입한 가능성 있다 있다, 괜찮아 다이아라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는데 지금 갑버랑 그 다음에 아트가 잘 떴어 해볼만해 그 다음에 요것도 아아. 신드라까지 오네. 응, 빼. 응, 빼, 안 돼. 안 돼. 안 돼, 빼. 야, 근데 나 이가 없다. 나이스. 안왔안 아, 안 돼?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아 나이스. 죽어졌더니 좋다고, 아! 말하다가, 아. 말하다가, 아, 이거좀 실수했다. 말하다가. 그럴 수 있지. 죽어주니까 좋다고, 아야라고 이 말하네. 아이아가 언제 1위 지웠어다아 오케이 너무 뇌절같다 뇌절같다 죄송해요 님은 진짜 전 진짜 슈퍼이 아트는 티어 어디? 오오 테로 테로 막았다 테로 막았다 포다이파가 <목소리> 다이하면 난 마스터. 네가 다이하면 나는 구나 아, 너무 저거 진짜 아아 해보는건데 저거 저거 있는거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애시 잡을 줄 알고 한번 가았는데못 잡네. 가렌 가렌 맞고. 둘의 대결 한마보죠 아트도 진짜 안 돼. 어디 가니? 안중. 쳐주고 이건 너무 아니냐고? 시발 큐 제발 큐 큐와 아니, 큐, 왜 이렇게 안 쳐져? 어, 블루가 나를 너무 좋아하네. 아. 아피살기 맞고 어. 어어? 어나 가는 중나 가는 중나 가는 중, 나 가는 중, 나 가는 중? 아, 네, 오케이 아니야 리시하고 빠지면 어떡해 아 레전드다 진짜 이것도 일로와 너 진짜 안되겠다 내가 너좀피 없을 때 잡기, 쉴줄 알고, 그냥, 매너 줬는데, 아, 이렇게 나를 모욕감을 줄 줄. 둘라한테두번 죽는 남자. 어, 내가 처음일 거야. <웃음> 핫! 아, 까비! 잡아! 뭐이? 아, 이 자식아. 아니, 아, 하하, <웃음> 죽는다. <웃음> 인정 아 됐다. 일로 와쏘킬 다이아 컷야 <웃음> 이거 왜 돼? 이게 왜 돼? 나란 남자. 멋진 남자. 킬 먹자 말자 바로 주는 그런 아낌없이 주는 남자. 어떤? 아. 1300 b p 고 아, b p 를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거 안할거 없는데. 가자, 아! 아트 곧 있으면 죽을 거. 안 죽었네. 죽었네. 설마? 설마, 매드무비? 오! 오, 아트, 아트 플레이 인정. 오! 안 죽. 로와 어딜 어칼사형님을잡 으려고？아, 내 거, 내거 왜？아, <웃음> 바론 이나 칠까？우리 바론 먹자. 지금 상대 블루도 아마 없을텐데 아트가 먹었을거야 저거 어 있네? 포탑을 다치고 이젠 먹어야지 블루 먹는 것도 힘들줄이야 야, 그냥 잡을 줄 알았는데 애쉬야 널 너무 약봤다 아 애쉬 멜모셔스같을줄 몰랐는데 그도 아! 야, 복수해줘! 복수해줘! 나이스! 야, 파이크! 괜찮아, 괜찮아! 그래도, 제 신드라 잡고, 이세 명만 잡으면은, 그냥 게임 끝이야. 지금 가렌도, 솔직히, 쟤는, 첫판인 것 같고, 바론...놀이죠 님들 지금 솔직히... 가렌 잡으려고 궁 쓰는 거는 좀 아까운 지식구 칠구가 있네 뺄게 <웃음> 오케이 아트! 아트! 아...있어도 안돼 솔직히 가렌 잡으려고 궁 쓰는 거는 좀 아까운 짓이아까 어... 오매듭아비아까제대 오, 우리 빼야 될 듯? 어 아아 까비 아! 좀 거들려다가 죽어버린 아아 <웃음> 이건 이거요? 거의 없음 싸우지마 싸우지마 거기서 싸우면 너가 더 불리해 아 피즈 어려운 체명 마냥 쎄서 좋을줄 알았는데 어려운 체명 오? 아트? 아트까비 피즈 간다 치즈 가늠 중. 오, 나이스 카드스. 바다의 영혼 뭐냐? 오, 만화예보 나한테 꼭 필요한 거야, 맞아. 아, 안 돼! 못해도 저 고양이, 고양이 살리러 가. 응, 죽음. 일로 와. 아, 뭐야, 너. 들려. 일로와 겁도 없이 오지 나이스 나이스 아! 아저 진짜 제 누구야 파이크 아 오지게 나만 끌네 진짜 오 나이스 킬초 오 킬초 나이스 <웃음> 킬초 나이스 다이아컷다이아 <웃음> 아우 카사스만 할수 있어. 난 가능. 왜냐면 너두 번이나 두 번이나 따. 바로 컷! 진짜. 어우. 감사요또 이제 블루.. 이제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바론? 바론각 바론각인듯 한데 어떤? 이거 솔직히 다 필요 없고 파이크랑 신드라 그다음에 애쉬만 잡으면 돼 아, 나이스. 안농? 안중, 안중. 아, 씨가 저기서 들어오고 있는 거야. 아, 왜 근데 나만 때려? 어우 와, 봐라. 씨나집 갔다가 오아카로 간다. 에쉬 일루와 아군타겠습니다 에쉬 아. 일로와! 일로와! 일로와! 큐! 무하잖아아 아, 저거 나텔포 델포 있었어 텔포가 없어서 안될듯 가자 이거 이거 잡자 아쭈 밀어 쭈 밀어 쭈 밀자 하이크저러다죽음면 레전드. 거의 내 블루크. 진심 가자. 안중. 갑자기 갑기가곧기자기갑자자자기기자 아오 나이스 저걸 당해주는 아렌 빼고 어 파이크 안당해줘 그런거 업제기 밀고 그 다음에 저거 신드라 저거 저거 다이아 다이아 잡자 나 지금 궁좀만 있으면 다시 돌아와 궁 무한으로 뽑을 수 있으나? 어디갔냐 파이크 파이크 여기네 안돼 <웃음> 오케이 오케이 더블. 네딱 <목소리> 대, 대! 딱 대! 아 미세! 오케이 오케이 오. 저다 피해주고 밀어주고 땅 먹어주고. 대고요박 s 먹어 주대서대 뭐여, 지지, 다이아, 칵, 칵, 다이아.